선생님한테 손기지 마라! <웃음> <웃음> 웃기는 녀석 할수 있으면 해봐라, 이 개불 녀석아! 뭐? Yeah, 이야... <웃음> 아주 내다 비친수! <불가피진수! 웃음> 아... 코르토 이 녀석... 괜찮겠지? 걱정이네... <웃음> 아... 이루카 선생! 이루카 선생! 어? 미치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코르토 이 녀석이, 아, 호카게님 방에 있는 보인의 서를 가지고 달아나버렸어요. 에? 예, 예? 보인의 서요? 보인의 서를 가지고 도망가다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못습니다 코르토 이 녀석,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개물 여우를 봉인시킨 코르토는 우리 나뭇잎 마을에 해가 될기뻔합이다 오호호호! 내가 그 말은 꺼내지 말라 했거늘. 지금 당장 코르토를 잡아오느라. 네? 하하하하 <웃음> 마을이 어수선 틈을 타. 내가 코르토를 없애고. 봉인의 선을 갖겠다 <웃음> 길고.. 김고... <웃음> 아... 코르토! 코르토! 아... 어? 어? 이로카 선생님 목소리인데 어디.. 어? 선생님! 야아자아오괜네요너 <웃음> 코르토 녀석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어 아, 아직 한 개밖에 안왔는데 어쨌든.. <웃음> 아, 선생님! 선생님! 제가요 여기서 아주 멋있는 주술 보여드리면 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졸업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웃음> 코르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이곳에서 봉인에 서 있는 주술을 배우면 저를 졸업시켜준다고 하셨는데 뭐? 너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니? 저요? 미치키 선생님이요 뭐? 뭐미치키 선생님? 선생님? 아니 그 선생님이 왜? 거기서 끈 괴물 여우 어? 어? 선생님?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이 여우야 죽어라! 안돼! 여래 어? 여래 요래 아니 저 자식 요래 요래 하는 거야 요래 요래 여래. 요래 여래. 요래 아니 진짜. 아, 이거 여래.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요래라는 주술 있었나? 하...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방법을 아, 쓸 방법이... 수밖에 아 코르토가 위험하다 코르토 죽어라 안돼어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끈질긴 녀석이고만. 코르토 어서 두루마리를 넘겨로 어+ 아, 코르토 어서 도망가 어+ 아, 어 아, 네. 야, 야, 여+ 아 여+ 여+ 여+ 여+ 여+ 여+ 야, 여+ 여+ 여+ 저기 있었 코르토, 죽여주마! 책임이다! <웃음> <지깁니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어서 두루마리를 내놔라 코르토! 에이, 어, 어. <웃음> 아니 뭐야? 너는 이룩칼 <웃음> 어. 바보같이 분신술에 당하다니! 에이, 코르토 어디 있어? 코르더디냐 빨리 말하지 못해!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안 되겠군. 이루칸 선생님. 내가 네 목숨을 끊어주겠다. 어? 이루칸 선생님 위험해! 안 돼! 안 돼! 이루칸 선생님한테 손 대지 마라! <웃음> 웃기는 녀석. 할수 있으면 해봐라, 이 괴물 녀석아! 뭐? 다중 그림자 분신술 어, 아니 아, 아, 이거 뭐지 어, 이건 다중 그림자 분신술 어, 이거 그새 연방한건 어, 아니 코르토가 어, 어, 이슈를 언제 연마하지 연마 대다란 녀석 어, 어. 해, 어떻게 어 끝내줄까 뭘 끝내 팔로 발범되지 아니야 주먹으로 죽여줄까 어떻게 현대주지 하하하 이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지마! 어, 오지마 어, 어, 오지 얘들아! 어, 오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 아, <웃음> 아 뭐야? 내가 좀 과했나?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코르토 녀석 정말로, 정말로 혹하게가 될지도 말해야지. 모르겠군. 네? 뭐라고요 선생님? 어, 어, 어 아니다. 코르토, 아, 너에게 줄게 있단다. 어, 뭔데요? 뭔데요? 선생님, 뭐예요? 자, 받아라. 오, 이거, 나무디 버리띠. 우와, 감사합니다. 나 빨리 써봐야지. 아 자, 아차, 선생님, 저 어때요? 코르토, 아,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축하한다. 아, 선생님, 나무디 버리띠. 우와, 작아요. 어? 작다고요 아, 이 녀석이. 아하 농담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 야! 졸업했다! 유후! 진심으로 축하한다, 콜토. 최고의 호카게가 되거라. <목소리> <목소리>